울진군 평해읍 월송리마을에서 음력정을 보름이면 행해졌던 월송 큰 줄당기기 민속놀이가 코로나19로 인해 2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울진군과 평해읍의 지원과 월송 큰 줄당기기 보존해 주도록 월송일리마을 동해관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큰 줄을 꺼내 복원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거의 그 외줄인데 이 월성 큰 줄이 쌍줄이거든요. 이 쌍줄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몇안 남아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참 소중한 문화재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늘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힘을 합쳐 가지고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어요. 그이 줄이 방치가 돼 가지고 뭐 곰팡이가 피고 그또그 썩고 이래 가지고 오늘 울진군의그 전장군 수님께서이 월성 그큰 줄에 그 보존의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오늘 전 동민이 나오셔서 줄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복원 작업에는 월성 일이 마을 주민 30여 명이 참여해 새끼줄고기와 천갈기, 부패된 새끼줄을 잘라내고 새로운 줄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마을 동해관이 폐쇄되어 마을 주민들이 모이기 힘들었지만 최소한의 인원들이 참여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삼3 5짝을 지어 어린 시절부터 해왔던 손놀림으로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네, 아, 네. 더, 더, 더 좋네. <웃음> 술 만드는 거는 마음에 드세요 오 줄 만든 거? 아, 술 어느 건 만든 거 마음에 들어요.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쁘게 된 건가요? 예? 이쁘게 된 건가요? 아, 이쁘지요. <웃음> 잘 됐습니다, 줄은이 멋지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금 80년 사는데 그때부터 한번 전설도 들었고 실제로 보관하기는 70년대 초 그래 했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까지 재요. 꾸준히,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거+ 이거 울진의 이거 놀이문화는 이게 제 보존돼야 될 문화거든요. 이 축제문화랍니다. 이게. 놀이문화 중에도 축제거든요. 도민들이 그때는 울진 그 남부 그매하에서부터 이게 남쪽 사람들 다 모여서 참여했다 그래요. 또한 전창걸 울진군수와 방영석 평의 입장은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잊혀져 가는 울진의 전통문화인. 월성 큰 줄당기기 복원 작업에 참여한 월성 일리 마을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며 이차정가는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주민들 하와하는 어떤 장소고요.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걸 참 계속 보존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전부 연세가 많고 이래서 이걸 앞으로는 우리 평의 업에 어떤 그 문화로 문화로 계속 발전 시켜에야 유지가 될것 같아요. 이큰 줄은 우리가 이제 어 일제 강점기 전부터 이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이어 내려온 아주 전통 깊은 그런 어 우리 거유의 풍속이자 우리 월송 뜰의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하나의 하합과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들이 사람들을 못 모으게 해서 중단되었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복원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재연해서 행사 한 개가 1970년대부터 이제 다시 이월성큰줄 당기기가 재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쭉 이어 내려오는데 우리 이제 평의단오제 행사 때이큰줄 당기기 행사를 요즘은 같이 하고 있고 이건 계속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존해도 월성 중에 예, 큰줄 당기 보존해 가고 있 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농사철 하기 전에 예, 이 줄을 다시 정비해 두었다가 이제 그 단오 행사 때 다시 이 줄을 꺼내 가지고 이제 큰 줄을 꺼내서 행사를 하고 또 이렇게 보존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것을 하나의 큰 행사로서 이제 울진군 축제로서 지금 키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제의 민족분열 정책에 의해 말살되었던 우리의 고유 민속놀이인 울진 월성큰줄당기기 놀이는 월성일리 주민들의 복원 노력이 없었다면 모든 이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월성일리 주민들의 평균 연령대는 60대에서 70대가 대부분으로 지금의 세대가 끝나면 더 이상 계승되지 못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소중한 울진군의 전통 민속놀이 인 월성큰줄당기기 놀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관련 대책들이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m e d i a n e t